Visual Studio Code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할때 Auto Import ES6 TSJSX TSX라고 하는 확장 기능을 설치하시면요. 여러분이 필요한 API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API를 자동으로 임포트 해줍니다.